그래서 저희는 아트 몬스터라는 양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의 맥주 속에는 맥주가 예술이네. 그래서 예술이 아닌 맥주는 절대로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직영 매장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영 매장에 저희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팔수 있는 맥주만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하냐. 저희가 아시아 전체에서 국제대회를 수상 제일 많이 한 수제 맥주 회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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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맥주를 발전하기 위해서 국내 맥주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수제 맥주를 많이 찾아주고 수입 맥주보다는 그렇게 해서 많이 즐겨주고 양조장들한테도 뭐 피드백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더 적어도 아시아에서 수제 맥주 메타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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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마스터 인터내셔널의 고인순 부장이라고요.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들은 8개의 맥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 맥주들만 수입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적인 건뭐 여러분 잘 아시던 인디카라든가 그다음에 로그라든가, 앤더슨 벨레이 종류가 다양하기 게있 때문에 대표적인 메뉴인 인디카에 대해서 아 인디카 IPA는 로스코스 브로어리 라고 해서요. 캘리포니아 브로어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 p 같의 경우는 IBU라고 해서 쓴 맛이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좀 많이 거부감도 많이 느끼시는데, 인디카같의 경우는 좀덜 순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맥주입니다 시입을 하실 때 어려우신다면 무얼 할요 아무래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즘들에 국내 브어질에 많이 생기 물이라서 가격 경쟁력이 좀 비싼 게좀 흠이긴 해요. 다른 스위사와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을 여러 가지 브로어리랑 하는 이유는 그 회사마다 가격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자기에 맞는 맥주 스타일을 찾는 게 저희는 목표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